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 오늘도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아이디어인데요 바나나우유와 탄산수를 섞어서 마셔볼거예요 제가 이 댓글을 처음 봤을때 정말 탄산수가 바나나우유랑 맞을까? 생각이 들었는데요 탄산수는 진짜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수인데요 예전에 경북 공화 어느 시골에 산에서 나오는 그 탄산수들 직접 마셔봤는데 진짜 막 똘고 막 쓰고 막, 막 섞은 물 있잖아요. 막 그런 물 있잖아요. 막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탄산 음료를 좋아하는 저도 그냥은 잘못 마시겠더라고요. 사실 탄산수는 산에서 나오는 자연 탄산수가 있고 생수에 탄산가스를 첨가해서 만든 탄산 음료도 나뉘게 되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레인 탄산수, 라임 탄산수, 레몬 탄산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탄산 음료라고 하고 물에 탄산만 추가한 건 탄산수 라고 하네요 사실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이 콜라나 사이다 대용으로 많이 드시면서 유명해지게 됐죠 여기에 바나나우유를 섞으면 과연 맛이 좀 중화가 될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. 그러면 원샷 해 보겠습니다. 착! 반전 관전 중에 간전이에요 바나나 우유에 탄산이 섞여서 그냥 탄산 섞인 바나나 우유 그 자체인데요 탄산수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오호라 오호 감이 어느 한전이라고 탄산수를 섞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바나나 우유가 더 좋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